네. 자 해볼게요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. 선생님 그 네. 선생님은 음. 이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빠도 음.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. 당연히 있죠. 그게 뭐 사주팔자에도 있고 네. 이 사람이 신이 있으면 눈이 틀리지. 오, 눈이 눈에 신이 가득하니 그, 그래서 제가 오늘 남자 두 명을 가져왔는데. 네네네. 주가 좀 신의 기운이 강한지 한 번만 파주세요 음. 자, 불러드릴게요. 네. 네. 선녀가 보니까요, 네. 어, 둘 다, 사주는 둘다 세요. 왜냐면은, 하 음. 어, 이첫 번째 불러준 그 아빠라도요, 네. 음,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누구나 신 가무든 있져요. 옛날 때부터 이렇게 빌던 집이 오. 할머니들이 옛날에 살더라고 잠벽에다 빌잖아요. 오. 그래갖고 여기 여기 첫 번째 이사람도 신기 가 있고 네. 여기 아래 아래 아래 아까 불러준 그 아빠도 야두 번째. 어그두 번째 그 아빠는 야 신기가 더 많죠. 선년님이 보시게 기 누가 좀둘 중에 신을 한명딱 받아야 돼요. 그럼 누가 좀더 받아야 될것 같으신가요? 여기 키. 아래 불러준 사람. 어, 아래, 응. 왜요? 여기는요, 이 집안에요, 어, 무딪쳐서 방을 붙여들었던 집이에요. 그니까는 러 쉽게 얘기하면, 어, 신당을 모시고 있는 집이에요. 어, 아, 뭔가 윗대부터. 네, 윗대서부터 무당 아닌 무당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. 오 당대에 있다, 윗대에 있다. 아, 그게 그러면은, 선생님, 그 위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은 뭔가 네. 그런 기운이 센 건가요? 기운이 있죠. 왜냐면은 신줄이 있죠. 음 신가물이 있고 신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로도 나오고 네.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아빠에는 엄마, 엄마나 아니면 위대 할머니가 하든지 이렇게 무당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. 친척들이 하든지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. 이 집에는 천하 없어도 무당이 네. 있어야 된다 그래요. 오 음. 그래요. 그럼 네. 첫 번째 사람도 뭔가 좀 그게 좀 그런 기운이 좀 있다는데 여기는 그런 기운은 안 느껴지세요? 뭔가 조상이나 뭔가. 여기도요 있죠요. 왜냐하면 은요 할머니가요 칠성에다가요 네. 옛날에 붙어칠성 있죠. 거기다가 네. 이렇게 장독에다가요 물 음.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요. 자손들 잘되라고 빌었던 집은 맞아요. 어, 그래요? 그래서 여기가 네, 자, 이, 하는 것마다 숭숭장구하고 잘 풀렸다고 해요. 아 위에서 공주리 있기 때문에 많이 빌었기 때문에요. 많이 많이 이렇게 공을 들였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여기 아빠도 하는 것마다 잘됐다 이래요. 지금은 안 했는데 윗대에서 네. 했던 걸로 자기가 받아먹는 거예요. 음 음. 그... 두 분의 이제 뭐 그런 기본적인 뭐 성향이나 뭐 이런 것좀 어때요? 여기 아빠는요, 어, 운동도 잘하고, 잘하라고 했고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아빠가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어,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음, 맞아 방송에도 나오고, 코미디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런 방송에 그 뭐라 그래요? 피디아 삼촌이? 그 뭐라 그래요? 그뭐 해요? 여기 방송에 팁이 나와야 되는데. 아, 뭐가 좀... 몰라요. 그거 그거 몰라요. 숙제하는 르 보는데요. 아, 좀 웃겨 주는 어, 사람이. 웃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있요 근데 아오... 여기 아빠는요. 지게 까칠어요. 진짜 까칠어요. 음... 말못 해요. 누가 말하면은 맨날씩 찌비 붙이고 어떻게 보면 싸웠다 같아요. 아, 그래. <웃음> 여기 여기 아빠는 성격 지게 들어와요. 들어와 들어와. 아래 사람은요. 여기 여기 아빠는요. 그래도 어, 여기 아빠가 그래도 쭉그 여기도 쭉 그냥 잘 갔죠요. 음... 쭉 그냥 이때까지 잘 하고 갔죠요. 음... 그리고 아픔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어, 뭔가에 아픔이 많았다. 음, 응. 뭔가에 아픔이 있었다. 음. 응. 그, 아무튼... 그 집안 환경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었던 걸로 보여져요. 어, 아무튼 근데 선녀님 보시기에는 둘 중에 신을 좀 받을 뭔가 그런 거 받을 응.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다. 두 번째 사람. 아... 더 강하죠. 그 신줄이. 아... 신줄이 아, 강하죠. 오, 어... 어... 그 이성적인 면도 좀만 봐주시고 누군지 알려드릴게요. 여기는요. 윗사람은요. 일부 정사 못해요. 아 그래요? 음, 어... 교수한테 실패해야 돼요. 여기는요. 음... 어, 여자가 있더도요이 아빠 비우자못 맞춰요. <웃음> 음. 아, 그 정도로 성격이 약간... 드러워요. 폭하는 아. 성질이 있고 불같은 성질이 있고요. 아.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요. 명령조예요. 아 그래요? 응, 그... 되게 명령조고 아랫 사람은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많이 위해줘요. 어. 그리고 성격이 어. 푸근하다고 봐야 돼요. 아, 그래요. 푸덕하다고 봐야 어. 돼요. 그 이성적인 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? 네. 어. 결혼이 했죠요? 결혼이 했죠요. 결혼 두 번째 좀... 응. 아, 맞아요 결혼했죠요 아 지금 살고 있어요 어 엄마하고 잘 살고 있죠 어 응. 첫 번째 사람은 쉽지 않고 네뭘좀 고쳐야지 좀 이런 좀, 좀... 기억이 첫 번째요 에, 네. 성격 고쳐야죠 성격 성격은 성격이 드석다니까요 진짜 <웃음> 들어요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게 여기 아빠야. 무슨 말하면요 선후배 입은 거 되게 주니시하고요 깍듯이 있는 거고요 말씨도 조금만 하면 여기는 욱해요 그거를 장난으로 못 받아줘요 둘 사이는 좀 어때요? 둘 사이는 잘 맞아요 콤비가 잘 맞다? 어... 이렇게 보여져요 어... 음. 그래도 둘 사이에는 뭔가 성격, 드러운 성격을 성격안 음. 부리나 보네요 안 부려요 아니 그렇죠. 그래도 한 번씩은 툭 던지는 말이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참죠 두 번째 여기 어, 두 번째 사람이 여기로. 어 응.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. 네. 그첫 번째는 서장훈 씨. 음. 농구 선수 출신인데 지금 아무튼 음. 방송인. 음. 두 번째 사람은 이수근 씨. 음. 이 사람들이 물어보살이라고 음. KBS에서 뭐 예능을 해요. 어 그래서. 응. <웃음> <웃음> 지금 딱이사이구조예요 이런 구조에서 딱선생님 거기에 서장훈 씨랑 이렇게 앉아있고, 어. 이렇게 누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음. 걸 있는데, 가끔씩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, 오, 뭔가 좀 진짜 잘, 촉이 좋나? 뭐 음. 그런 음. 정도로 있는데,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. 그래서 음. 선녀님이 아까 그걸 말씀해 주셨거든요. 윗대부터 음. 좀 내려오는. 그래서 네. 진짜 그렇게 윗대부터 내려오면은 신의.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집안에 신줄이 있으면요. 네. 이렇게 우리가 그 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. 위대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뭐 무당이고 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데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, 만만 예를 들어 방송적으로 풀어먹었으면 이 사람 같은 경우 무당이 돼야지. 선생님이 이수근 씨를 TV에서도 좀 많이 보셨잖아요. 네네네. 눈빛이 약간 그런 것도 있나요? 있죠. 뭔가 신이... 한 번씩 오죠 그게 없진 어... 않죠 왜냐면은 이게 그신줄이 있으면 은 그러니까 연예인을 하고 이렇게 끼가 많은 거예요 어... 근데 그 끼를 풀어먹고 살기 때문에 무당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불리고 있잖아 지 어머니가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오진 않죠 어... 근데 이제 이 사람 자식이나 뭐 이제 내리, 내릴 수 있지 어이고. 한대 걸러서 뭐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많이 빌고 닦아야 돼요 보통 한대 걸러서 내려오는. 보일 수도 있고 뭐 대대로 쭉쭉 내려올 수도 있고. 아, 음. 그래서 집에서 뭐 많이 빌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됐나? 그렇죠. 그공 공줄이 공 덕을 네. 쌓았잖아요. 뭔가 어... 잘될 수밖에 없죠. 그럼 이수근 씨는 뭔가 무당적으로 안된게 본인이 안한 거예요? 뭔가 좀 그런 기운 이좀들온 건가요, 뭔가?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엄마가 제대로 안 하면 내려오지. 음... 이수근한테도. 근데 연예인 해도 그거를 잘 제대로 못하면, 무속의 네. 업을 잘 제대로 못하면 내려오죠. 근데 어허허. 지금 어머니가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, 어허. 이런 무업을 열심히 하니까 이수근한테 이렇게 내려오지는.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신다. 그러면 이제 자식들한테 내려갈 수 있죠. 오... 그만큼 이제 무당 선생님들한테 많이 가서 이제 필요하지. 어머니가 만약에 안 하신다면 일 년에 한 번씩 구술한다든지 대우를 해줘요 조상 대우를. 오 그런 그래, 신의 기운은 되게 신기하네요. 그렇죠. 조상으로 내려올 수 있구나. 그 서장우 씨 마지막으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? 재혼 재혼이거든요. 재혼이야. 아니 뭐 결, 선생님 말씀대로 일부 종사를 한번 응. 하게 되면. 근데 네, 이 사람 같은 경우는. 지금 한50 50한 3세, 4세? 어, 뭐그 정도. 이때 또 운이 들어오긴 하죠. 혼사에 문이 열리는 시기죠. 아 그때 결혼을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시 그게 확률이 좀 많죠. 아, 3세, 4세 정도에 어, 어. 그런 운이 조금 들어왔죠. 아, 그렇구나. 선생님 그 물어보살이라는 그 프로그램 보신 적은 있어요? 옛날에 한번 봤던 거 같아. 한두 번? 어. 그걸 막 재밌게 보지는 어. 않는데. 그, 사연 같은 거 들고 오는 거잖아요. 어, 그쵸? 맞아요. 음. 그래서 선생님도 그, 혹시나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나 해저희는또 이제 신, 선생님이나 네. 아니면 이제 구타로 온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죠. 음, 이번 연에는 뭐라고 하시나요, 선생님? <웃음> 대박 난다고 <난단>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대박 나세요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